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아 컴퓨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?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 보일까? 내가 안 그래도 그 연구를 하다가 지금 한 건데 아, 이거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 따꿍 아, 없어. 없어 없어 없어 이번에는 이거 만들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? 안녕하세요. 자, <웃음> <나> 이거 만든다. <웃음> 와우, 너무 시끄럽지? <웃음> 이거, 이거. 이거 괜찮지? <웃음> 조용하게 ASMR 해볼까? <웃음> ASMR 망했다. 지 어? 이렇게 딱 야, 이거 뭐냐? <웃음> 자, 보자.